그러면 우리가 시청해 보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됐으면 이런 방들은 방들은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오래 들어와서 방이 우리 움직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인과 액기와 애굴이 움직이는 거야. 기인과 액국의 음룡인데 이놈들이 방에 들어가 게되게 되면 다른 것들이 기인방으로 가쁘게 되게 되면 이것이 작동을 못하고, 기이또 이것이 상한데 들어가 쁘게 되면 기인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애군방에 액기가 있다는 것은 액기가 어떻게 작용을 해서 애군을 만들어내는 거다. 액기가 작용해서 애군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아까 애군은 어떻게, 순수한 애군이 작용하는 것은 기인의 휩쓸리 가지고 기인이 도움으로 무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기 이놈이 작용을 해고 애군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기인 방은 따로 떨어져 있고 기인 또 따로 가고 애군하고 흡사하게 되면 크게 좋은 일은 없고 이것이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올게도 컵빛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 운이 나쁘다 하면 이것만 골치 아프겠지. 운이 좋을 때는 이런 애군이 왔다 하더라도 슬기롭게 무마를 해나갈 수 있는데 이것이 운이 나쁠 때는 이것이 결정타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아주 큰바음이 올지 작은 바음이 올지 이것까지도 우리는 풀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 사람 것도 한번 풀어보고 하자. 다 풀어보고. 그렇죠 그, 뭐, 일년 신수라든지, 이런 거, 골치 아픈 거, 이런 거 하고, 내가 뭐, 바라는 게 있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 요 자, 그러면, 누구 풀어볼까? 25번? 20, 25번? 23번. 23번. 23번. 자, 23번이면, 이거 어떻게? 2에, 3, 3에, 3이다. 그치? 이, 이, 삼, 3, 4, 4.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긴방 아이고 뭐, 뭐, 뭐 머리가 아프네 여기가 액기방 애군방 그지? 그런데 나는 이것이 휩쓸리면 골치 이방 두개가 겹쳐져 있는데 이렇게 가면 나는 골치 아프게 그렇지? 음. 4번은 그 4번은 4번은 4번은 4번은 4어은4 잘못됐다 어 이게 은이니까그번 여기다 그4 그치? 여기가 애기방 여기가 애은방그은그번우4가은 4번은 4번 자, 그러면 3이다. 여기에 우리는 기인이 들어왔다. 그죠? 1, 2, 3이니까. 여기에 기인이 왔고, 애기는 어디는? 4에 우리는 애기가 왔고, 여기에 우리는 애군이 왔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기인이 와갖고애기를 막아보고, 그지기인방의 근처에서, 긴천는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자,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올게는 내가 별, 뭐, 별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이? 내가 올게가 운이 나쁘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이런 흐름은 별로 없다. 근데 이걸, 이걸 어디 가서 어떻게 풀 거야? 이 천풍지풍밖에 풀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그러면 나는 풍운 주기와 상관없이, 이럴 때는 나는 풍운 주기와 상관없이 내 운대로 가면 되는 거야, 인자 와, 다 막아줬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25번과 한번 보자. 자, 이게 계산해봐라. 25번. 1번, 1번, 5번. 그제? 자, 그러면 2번, 2번, 1번이다. 2번, 2번, 1번. 자, 이에서 긴 방이고, 이것이 또 액기방이다. 그지? 2번 여깄대 응? 여기? 1번 여일대요 1번 여깄요이 두개가 여기 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5번이 여기가 애군방이다. 자, 그러면 올해는 우리는 어떻게? 기인가? 어떻게? 어, 미스. 그렇지. 미스. 그렇지. 기인이 미스. 이쪽에 있지. 그치? 기인은 여기 와있고 그 다음에 애기는 여기 와있고 그치? 애구는 여기 와있다. 그치? 애구는 기인방과 연계됐다고 가정하고 이? 이거는 넘어가게 되는데 기인은 어떻게? 여기 있고 애기는 여기 있다. 그치? 그러면 어떻게? 이 힘이 얼마나 강한냐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기인 또, 이럴 때는 기인 또 오고 액기도 온다 그랬지. 기인 또 오고 액기도 온다 그그제 그렇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근데, 그 나쁜 일은 비기 가야 되는데 이것이 풍운 주기가 안 좋으면 액기가 또 강하게 작용할 것이고, 운이 안 좋을 때는 기인의 힘이 약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제 그래서 기인의 힘이 작용이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가는지 이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상담하러 온다고 가정하네 보자. 자 그러면 1년 신수다. 그렇게 일반적인 운으로 풀 때는 뭐가 사업을 할 것인가 이렇게 순수한 운명주기만 필요한 그 상담 같으면 이것은 음, 별 필요 없는데. 아이 고 이거 뭐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고 뭔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럴 때는 이것이 정말로 금상첨화야 이풀때뭐 골치 아픈 게 뭔가 골치 아픈 게 알아야 되잖아 내몸 내는 내인데 지금 병이 생기는데이놈면 뭐 병이 어떤 병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치 우리가 병원에 가지고뭐 내가 뭐 강인지 소화가 소화불량인지 알아야 이거 풀까 이거 아니 그러면 지금 뭐 골치 아프고 뭔가 왔다. 그러면 이것을 딱 풀, 이것을 딱 풀면 되는 거야. 나는 긴또 오고 좋은 일또 있다. 그치? 그러면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가 기인이 오기 때문에 가감하게 도전하는 것이고, 이렇게 오실 때는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풍운주기로 가는 거야. 럴때 풍운주기. 풍근지기를 가갖고 이거와 연결이 돼갖고 또 풍이 발생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나중에 이거 가지고 큰 바람인지 새 바람인지 갈바람인지 조그만 바람인지 솔솔 부는 봇바람인지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것이 강하게 온다 이러면 어떻게 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잔잔한 바람은 이것이 네가 슬기롭게 잘 극복해라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네 열심히 운명 적 있다가 열심히 일하면 되겠 이런 것은 어떻게 올게는 막 그냥 그냥 미리 붙여보는 거야 그지 기방에 기인방에 금애 응. 애군 다 오는데도 응. 기방에기대는 괜찮은가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에 들어오는 애군과 애기는 관계 없다는 것이다 방은 작용을 못한다 했잖아 기인과 애기와 애군이 작용하는 것이지 방은 방일 뿐이다 이 말이야. 방은 갖다 푸는거다. 이 방은 갖다 놓는데 어떻게 나쁜놈이 오면 어떻게 힘을 강하게 할 것이고 안좋은게 있으면 역으로 싹 감싸뿐다. 기인방에 다른기 들어오면 싹 액기가 힘을 못쓰고 액기방에 기인이 들어가면 기인이 힘을 못쓴다는거다. 이 어쨌든 기인이 좋네. 좋은 거지. 어쨌든 기인이 좋은거지. 그, 기인은 무조건 그래서 기인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지만은 기인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기인이 어떻게 여기 가다 보게 되면 기인이 자꾸 어떻게 애군방에 들어가보고 애기방에 들어가보고 이러면 기인은 해마다 누구인데는 온다고 하지만 관에 들어가보게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면 기인이 저기 응. 같은 경우에는 응. 아무 강도 아닌데 기인이 있다고 하어요 그렇게 이럴 때 우리가 작용을 하는 거야 이럴 때 작용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기인방에 들어가게 되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기인이 어떻게? 이런 방에 들어가 보면 기인이 없으시푸는 거야. 올게는 기인이 없다. 이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기인이 계속 생길 수도 있지만 은 기인만 이 자꾸 가져가고 어? 막아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두 개가 한개 있을 때 애구니 오면 기인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한참 많고 기이오기 전에 애구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항상 많다는 거다. 그렇게 여기 오는 거는 뭐 뭐? 어? 아무는 작용을 못한다는 거죠.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애구니 기인방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애기방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애구니 오는데 기인방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애기방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현상적으로 두 개가 있을 때는 애구는 기인방으로 액기는 액기방 그뭐 기인은 액기방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다. 요요렇게 복잡해 있을 때는 큰 작용은 안 한다는 거다. 두 개. 기인이 하고 붙어있을 때만 그렇다. 액기방하고 애국방하고 하게 되면 이건 강해지 풀를 거지. 어그영역을 조금 있다가 다시 풀어줄게. 영역은 네. 내 조금 있다가 다시 풀어준다고 그랬대니 만약에 복잡하게 해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기인과 액기나 애군은 혼자 있을 때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방에 지가 들어갔을 때 강하게 작용하 나쁜 것이 그러면 힘을 누구말든 보태준다는 거다 그렇게 힘이 팍팍 세진다는 거다 액기가 애군방에 들어가면 힘이 팍팍 세지고 애군이 애군방에 들어가도 힘이 팍팍 세진다 그러나 어떻게 기인이 액기나 애군방에 들어가면 기인 역할을 못하게 되고 애기나 애군이 기망이 들어가도 이 역할을 못하게 된다. 이. 그럼 힘이 없어지고 는 거야. 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럴 경우에는 야 올기는 어떻게? 해? 이것도 조심해야 되면 이것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이것은 잡고 어떻게? 이거는 맞고 하는 거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애끼고 뭐고 뭐 아무것도 안 오잖아. 그치? 그럴 땐내 운대로만 안다. 막내 노력대로 가는 거야. 이. 특별한 뭐 이런 것도 없이 막 무조건 막 밀고 가는 수밖에 지금 노력해갖고 밀고 가는 타입이고 이럴 때는 가다가 기인이 생기고 액기도 생기는 게액기를 빗기 가쁘고 기인은 내가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한 단계 들어가고이 영역을 잘 알고 난 뒤에 이 바람이 얼마나 셀 것인가 이것만 아무 하면 되겠지 그래서, 방위가 아마 동서남북, 이가 아니다, 이말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